我好好好好好好面 아, 오늘도 계속 닫혀있다가 오랜만에 핵상 검사하라고 내려가고 왔는데 이제 곧 풀릴 기미가 있나? 잘 모르겠네 조금 풀어졌다고는 하는데 아직까지는 뭐 그렇게 완화된 것 같진 않아요 <목소리> <목소리> 你也没有啊我发了吗啊我不发给你了呃睡觉了谢谢可以给他看一下 이러고 15분 기다려야 돼. 切到了吗塞了对了他什么弄得呢就是说让他再去找他们拿一下 快快看快看快看看看看人看人快快我看快对哎对好快啊好了好快好了打开了快快快快快快快快快后面快快了啊快慢慢来慢慢来来不及了啊来 护照是护照护照护照我说你这个是护照没发哦哦这样子哎呀 달러봐와 새들이 엄청 많아졌어 그래도 진짜 조금 풀리긴 했는지 지금 배달 오토바이 다니는 사람들 엄청 많아졌네 여전히 구급차는 저렇게 많이 다니네요 어, 4월 달에는 하루에 한 번씩 계속 이렇게 밖에 나와가지고 핵상 검사를 했다면 5월 달에는 지금 한총두번 정도? 지금 20일 정도 가까이 됐는데 이제 10일에 한 번씩 밖에 안 했던 거예요 그니까 러그 전에 계속 집에 방치만 시켜놨다가 아무것도 터치 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핵상 검사하고 지금 뭐 계속 차츰차츰 봉쇄 풀릴 거다 하는데 일반 밖에 마트 같은 데나 편의점 그런 데가 이제 오픈이 되고 이제 배달 시켜서 먹을 수 있는 거고 저희가 따로 지금은 나가지는 못해요 뭐 어떤 곳은 나가가지고 한 3,4일 동안 좀 쇼핑하고 나서 이렇게 볼수 있는 지금 여기 저희 슈후이츄 여기 이쪽 동네는 안 돼요 아예 못 나가게 돼있어요 1번 날리어이 하이! 도리 보니까 하루가 지났는데 이거 안 가져간 거 보니까 전부 다다 가져가기 싫어하는 거 같아 내가 어? 쥐가 먹었다 시가 어, 먹었네 이거랑 마스크 시가 어, 어떻게 들어온거지? 어? 시가? 시가 어, 어떻게 들어온거지? 신기하다 랭구 아. 三个医生过去看快快快一样的一不就了一要我拍不个我拍个我拍我拍这个我拍这 我告诉你这个小那个没那个时不到密码从明天里面去赶快快快快快快快个快快快快快快快快快快快快快快快快快快快快快快快快快快快快快快快快快快快快快快快快快快快快快快快快快快快快快快快快快快快快快快快快快快快快快快 어, 한국 사람들 집 많이 돌아가가지고 그런지 보급품을 한번더 신청해가지고 여기 돈도 없고 지금 언제까지 봉쇄 풀린지 모르니까 한번더 신청했는데 아 다행히 김이네 와 김이다 아안 그래도 취약 필요했는데 아, 아토미를 갖다 주시네 어 진짜 칫솔? 아 진짜 필요한 걸 갖다 주셨네 이번에 아 고추장 아 고추장은 아직 뭐어 오케이 참치 와 참치 두개 과자 <웃음> 라 라면 와 이번에 진짜 필요한 거 갖다 주셨구나 샴푸랑 뭐 컨디셔너 햇반 와아 너무 감사합니다. 다행이다 일주일도 푸근하게 살수 있겠네요